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흥례읍대련리에 있는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고 현재는 논농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논 앞에 현재 컨테이너가 몇개 있습니다. 논이 매매되면 이 컨테이너 를 제거를 하고 밭으로나 혹은 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고 방향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어 전원주택이나 창고 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말농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논으로 활용하던 부분입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고 반대편에는 산과 접혀져 있어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좋은 듯한 땅입니다.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셔서 밭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될것 같은 위치입니다 포항 시내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도로는 대련리에서흥해 영덕 가는 방향입니다 농과 접해져 있는 도로로 계속 올라가면 포항 예술고등학교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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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가 몇대 있습니다. 매매 갈 경우 컨테이너는 철거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대련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항예술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영덕으로 가는 왕복 4차선 영일만대로입니다. 여기가 펜타시티 입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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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1622제곱미터 491평입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아주 잘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에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로 건물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용도는 주말농장이나 창고부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5m당 가격은 90만원이며 매매금액은 4억4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회사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호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